됐어 너도 올라와 우와 서큐보스 대단한데 벌써 두 마리나 에치웠어와 잘한대 서큐보스 캐러도스 라어캐라도스다야너 가능하겠어 너보다 내가 더있다는거 빨리 인정해 나서큐버스야 SCP-166이라고 야서큐버스네 미모가 나랑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어? 나 못해 네 포켓몬 못한다고 어머 얘봐 누가 해달라고 그랬니? 그리고 서큐버스너 성형했지? 콧구멍 완전 짝질이야 무슨 서큐버스가 저렇게 못생겼어 어 됐다 됐다 얘야너말다 했어? 네 머리 정수리에서 똥 내라 똥내 내가 진짜 네 옆에 서 잊지를 못하겠어 뭐? 어? 정수리? 위에서 똥매난다고? 야! 넌 아가리 똥내나거든 정수리 똥내가 심하거든? 아가리 똥내가더 심하거든? 내가 차라리 더 좋은 트레이너 만나서 너 만나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봐라! 부착 떠나! 어우! 저 물에 빠지는 거 봐! 저거 봐봐 저거 성형 부작용이야 물에 빠지는 거 오! 진짜 짜증나! 저런 트레이너 진짜! 어. 아! 드디어 블루슈트까지 왔다! 와 여기 관장인 이슬이 누나가 진짜 이쁘다는데? 야! 혹시 여기에 되게 이쁜, 상당히 이쁜, 겁나 이쁜 이슬이 누나라고 하네 어? <놀람> <놀람> 짜증나 짜증나! 누가 이뻐 이쁘게는 누가 이쁘다 그러는거야 대체! 어우 청순이 냄새 개쩌런 이슬이 왜 찾아 너 진짜? 너아왜 그래 갑자기 너? 얘너 잠깐만 나한테 좀 와볼래? 이렇게? 어? 자 간다? 아우 너 뭐야! 아우 뭐야 이게! 어우 냄새 개 심해? 어 뭐야 이게 진짜 짜증난 게 아우 돌아 돌아 아우 돌아 진짜 너 뭐야 어그 정도 아닌데 어 진짜 예너 시간나면 당장 포켓볼로 날 잡아 나네 포켓몬 될래 아 진짜? 아잘 됐네 나도 SCP 포켓몬 모으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아 먼저 능력을 좀 보여줘 봐 그러면 내가 포켓몬으로 임명하겠다 어너 이긴 게 진짜 겁나 까다로워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저기 트레이너 다리로 지금 출발 내가 보여줄게 뭘 보여주겠다는 거 대체? 알아서 같이 가 아, 자 포켓몬 다리 다 왔어 아니 여기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도 봐야 될거 아니니? 뭐야 이 자신감은 <웃음> 오 트레이너! 나랑한판 붙자! 한판 붙자고요? 초척 근데 네, 그 전에 저기 서키버스 <웃음> 저기... 안녕?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어? 저기 또 다른 오빠들이네? <웃음> <웃음> 오빠! 아, 내춤 실력 좀 볼래요? 원투투투포야야이야 이소 이소 야. 이 나는 야 서큐러스 간다 요 오빠! 오빠 왜 그래? 오빠 정차려 어머 이 오빠 죽었네? <웃음> 저기 뒤오빠 어머 뒤오빠어 <웃음> 죄송해요! 저 같이 이쁜 애가! 오빠의 여자친구 못돼서 정말 미안해요 <웃음> 울지마요 사랑해요달성 하나 끝났고 또어 저기 또 오빠 오빠 오빠 잠깐만 엄청 어, 갑자기 난이도워서 그런지 몰라도 심장이 너무 아파 어. <웃음> 내 심장이 터져버린같아 <웃음> 어, 오빠 좀 아유, 한번 그... 보실래요? <prendere> 어서세요거 어때요? 저 아이돌 데뷔했었잖아요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야 그만하고 일로와! 섞여봤어! 야 이제 됐어 됐어 인정할게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웃음> <웃음> 잠깐만 너내 레벨 좀 볼래? 따라라단 짜잔 우와! 레벨 20! 야너 진짜 대단하다 뭐이 정도 가지고 넌 지금부터 나의 포켓몬이다 간다 셔어았어 <웃음> 좋았어. 좋았어. 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포켓몬 꺼내! 어, 내가 갈래! 내가 갈래! 어, 나 갈래! 어, 알았어! 어, 난리야 진짜! 너... 아이, 잘 싸워봐 그러면! 출동! 서해 봐. 스 어, 죽었어! 어, 죽었어 진짜! 야! 덤벼! 데려와! 너 머리에 툭 늘었니? 너랑 나랑 어떻게 싸워? 어, 진짜! 가라! 실용창이! 저기 집에 뺨탱이를 날려버려! 으아! 연속 뺨치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 참. 어이가 없어, 진짜. 갔다! 거품 광석! 뭐야, 공격이 저거야, 저게 다야? 어허 겨드랑이! 공격! 으! 으! 으! 으! 정말 처음 봤다! 어! 내아졌다 야, 좀 차려! 야! 시룩쟁이! 왜 저래 진짜! 야! 너 그냥 들어와! 어 진짜 아쉽나 진짜! 빨리 들어와! 오. 죄송해요 이번엔 내가 제일 아끼는 아쿠스타! 나와라! 간다! 스피드 스타!!!! 뭐야 뭐야 뭐야? 어머 어머 어머 뭐야 뭐야? 아 뭐야 어 오, 어허.. 체대이번에 나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아버지! 무종! 아버지 무좀! 아버지 무좀! 무좀 바이러스! 아우! <목소리도> 거! <목소리도> 어! <가>! 간지러워! 가우간지러안 <목소리도> 어! 아, 아, 돼! 아, 됐어 너도 올라와! 아, 우와! 썬키버스 대단한데? 벌써 두 마리나 해치웠어! 와잘한데 썬키버스! 캐라도스 헤라! 헉! 어, 캐라도스다야너 가능하겠어? 네. 아우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어우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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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 위에 내 비듬 뿌리기. 이겼다 어때 어때 내 공격 어때 와서큐버스일6 6너 진짜 더러운 공격 지대로다 야 그래 니네 가 이겼어 니네가 이겼어 자그 밑에 있는 거 블루패치 갖고 가어 블루패치다 이야 당장 내가 이들 때문에 나 망했어 헐 더러워 더러워 야서큐버스야야 고맙다 난 최고의 SCP몬이라고 <웃음> 야1666 진짜 대단했어 코봉아 나는 전설의 포켓몬 아니 SCP몬이 될 거야 <웃음> 어?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지? 어? 무슨 소리가 나는데? 뭐? 안에 뭐가 있길래? 어, 잠깐만 여기 있어봐 뭐지? <웃음>